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철롱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2022년이 어그제 시작한 새해였는데요. 어, 어느새 또 음력설 설날이다가 와 있습니다. 어, 연휴 동안 재충전하셔서 어, 다시 또 현업에서 어,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어, 얻는 그리고 반가운 가족과 이웃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도 수요일까지는 휴무일이거든요 수요일 이후에 또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 오늘은 최근에 우리가 부산에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그 분양 당첨자 발표가 났었고, 조만간 이제 정당 계약이 있을 거고, 어, 예비 당첨번호를 받아 계신 분은 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또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어, 그렇는데, 과연, 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이거 청약이, 12월 31일 모집본고가 났었죠. 레미안 프레스티지를 예를 들면 그게 어, 당첨이 됐어요. 어, 그리고 분양계약을 이제 할거예요 당첨이 돼가지고 어, 그럴 경우 소득세법 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어, 그렇게 당첨된 그 분양권은 어느 날짜를 정확하게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 보는지 그리고 어, 가끔씩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알면 쉬운데 모르면 또 굉장히 애매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들어가죠. 주택수 어, 이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뭐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3년 안에 기존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이 3년의 기간을 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언젠가 취득일자 기준. 어, 이걸 이제 어느 분이 궁금해 하시면서 국세청에 질의를 하셨겠죠. 어, 그 질의가 이질입니다 어, 답은 뭘까요? 어, 질문은 어, 어느 게 기준입니까? 질문을 해놨더니 제1화는 청약당첨일. 이하는 분양 계약일, 어, 당첨자 발표를 하는 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한 2~3주 뒤에 정당 계약일 있죠. 공급 계약서에 계약을 한 그날이 취득일인가, 당첨자 발표를 한 그날이 기준인가? 이랬더니 회신의 답안은 제1항, 청약 당첨일이 기준이래요. 분양권으로 당첨이 된 경우, 취득 기준일은 청약 당첨일. 청약 당첨일입니다. 어, 이렇게 답이 나와있네요. 어, 질의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렇게 질문을 해놨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어,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 당첨이임 이렇게 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85, 2022년 1월 14일 또 이거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요이 자료입니다. 소득세법은 여기 보면 한번 클릭해가 보세요. 8 8조 10호를 찾아가야 되겠죠. 10호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정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을 한대요. 분양권 사고 판거다 포함해서 어, 그 분양권을 이제 뭐 요렇다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어, 당첨이 돼가지고, 최초 당첨이 돼서 계약하는 분들은, 어, 그 공급 계약서 가서 쓰는 날이 아니고, 당첨자 발표한 날이 취득 기준일입니다. 알아두시면 간단하지만 또 하나의 기준점이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 짧은 영상, 긴 영상, 뭐 이렇게 올려드려 보니까,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 참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세금 관련은 건너건너 건너 이렇게 뛰시면 어떤 데는 안니 들은 것만 못합니다. 어, 단어 한두 개를 표현이 잘못된 걸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180도 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 꼼꼼하게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 어, 영상 들은 것만으로 어, 또 모든 걸잘 갖다 넣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최종적으로는 일을 버리기 전에 양도를 다주택자신데 다뭐 처분하고 잔금까지 친 후에 수습하시면 수습 안 되는 거 많아요. 항상 이중삼중으로 세무사님과 체크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한 후에 최종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사님들도 또 해석의 오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중삼중 크로스체크는 지금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분양권 당첨은 청약 당첨일 당첨자 발표일 그게 취득기준일입니다 오늘 아주 짧고 간단한 거 하나 하고 퇴근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도에도 원하시는 소원 성취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그 재테크를 통한 그것도 다 이루시고 목표한 거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